어릴 때 네. 어릴 때 나왔어요? <웃음> 네. 어릴 때 나왔어요! 아니, 아니, 아니,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하기 고등학교 전에. 전에 너무 맞아요. 잘생긴 배우이시고 그리고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 얼마나 잘생겼을까 네. 혹시 그러면 서진 씨가 배우를 해야겠다? 그건 아니고요 <웃음> <웃음> 진짜 좋습니다 <웃음> 왜? 네, 저희... 어떠셨나요? 어, 너무 잘생겼어요. 정송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씨. 네.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인지.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오 그러면 한 번만 그냥. <웃음> 그냥 가지고 있는 <웃음> 거니까. 저기. 아, 아 아니에요. 봐주세요. <웃음> 아 위로가 되네요 정말. 지혜 러브82024님. 지연님돌잡이때 제 심장 잡으셨죠?라고 질문은 아니었네요. 예. 오늘 저와 저녁 같이 치세요?